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명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중 하나, 사탄인가? 성자 예수님인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인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만희 교주는 답하라. 신천지 101가지 거짓말이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속이고 신천지인들을 속이고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을 속였는지 이만희 교주가 써놓은 천지창조 134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신천지에 빠진 신천지인들이나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신천지에서 지금 생활한 지 1년이 넘어가고 3년 5년 10년 정도가 지났다면 신천지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신천지에 가기 전에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직장에서 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성도들의 태도나 생각 환경들이 많은 변화를 갖게 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신천지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이 신천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만희 교주를 믿기 전에 약속의 목자 이긴 자를 따르기 전에 모습과 신천지에 들어가서 3년, 5년, 10년, 3년, 5년, 10년이 지났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부정적인 부분이 큰지 긍정적인 부분이 큰지 신천지에 들어가고 나서 그 전보다 더 행복해졌는지 그리고 지금 지금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한번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더 나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통장잔고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통장잔고가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은행에 대출을 했거나 빚이 더 많아져 있는지 현실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더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게시는 거짓말입니다. 종교사기입니다. 왜 이만희 교주의 게시가 거짓말이고 종교사기인지 이만희 교주가 써놓은 게시받고 썼다고 하는 그 책들 천지창조와 요한계시록 실상 이만희 교주의 말들을 직접 확인하고 성경과 비교해 보므로써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속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신천지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중 하나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천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중 하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먼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천지창조 134쪽에서 천지창조 134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빨간 책 천지창조 2007년도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곰곰이 생각해 볼게 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하는 대목이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중 하나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하와를 미혹한 뱀에게 들어간 사단의 영이며 범죄한 천사이다 사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의 소속 안에 있는 우리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먼저 지으신 천사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중 하나는 사단, 천사들이라고, 다 범죄한 천사, 사단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왜 거짓말인지 왜 종교사기인지 이만희, 이만희 교주의 계시가왜 잘못되었는지 가짜 계시인지 지금부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만희 교주가 영핵 77쪽에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천사와 일문일답을 통해 성경에 입각하여 성경이 응한 실상에 대하여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교명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라는 명령을 받들어 그대로 실천했다 어떤 방법으로도 나의 증거의 거짓됨을 찾지 못할 것이다 나의 증거는 참이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의 증거의 거짓됨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의 증거의 거짓됨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응하고 있는 오늘날 계시록에 약속한 목자 이긴 자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종교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의 증거의 거짓됨을 찾지 못할 것이다. 자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 신천지에 빠진 여러분들과 신천지 청년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 창세기 11장 7절에 우리 우리 우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구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이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증거가 거짓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차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이만희 교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된 영적 존재로서 천사들 그리고 타락한 이 천사를 가르킨다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주장을 듣고 그 주장을 주장이 틀린지 맞는지 질린지비질린지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확인시키는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그들의 주장을 성경에 그대로 대입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용하거나 대입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만이 교주의 주장대로 이 우리를 천사나 사단으로 바꿔서 읽어보거나 혹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대로 성령, 성자 령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입시켜서 읽어보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누가 여러분들에게 종교 사기를 쳤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만희 교주의 주장처럼 천사 사단을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영적 존재들을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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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 창세기 11장 7절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 복수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을 가르키는 겁니다. 왜 이만이 교주의 주장처럼 천사나 사단이 영적 존재가 우리 안에 포함될 수 없느냐? 우리라는 존재가 될수 없느냐?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우리 안에 천사나 사단을 넣으면 천사가 인간의 창조주로 둥갑하게 됩니다. 사단이 창조주로 둥갑하게 됩니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우리가 천사다 사단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피조물인 사단이 하나님의 위치에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 뒤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 사단이 피조물 사단이 하나님 위에 위치해 하나님의 자리에 창조주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고 우리의 사단 혹은 천사를 대입시켜서 왜 우리의 천사가 될수 없는지. 사단이 될수 없는지 확인하시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가 천지창조 134쪽에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대목이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중 하나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하와를 미혹한 뱀에게 들어간 사단의 영이며 범죄한 천사이다 우리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먼저 만드신 먼저 지으신 천사를 가르킨다라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이만이 교주의 계시가 참이라면 진리라면 어떻게 성경과 완전 다른 이런 주장을 할수 있는가? 사단의 계략입니다. 가짜 계시입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다시 한번 오 성경을 확인하시고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정말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냐면 선과 악을 아는 일, 이걸 부정적인 것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가 섞였기 때문에 비진리가 되었고 악한 것,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과 지혜를 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를 달라고 했던 지혜는 선과 악을 아는 것, 판단하는 것, 이건 아주 긍정적인 것입니다. 비진리, 악한 것, 부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선, 악을 아는 일, 이 내용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 악한 것, 비진리로 주장하고 있지만 선, 악을 아는 일은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짓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셔야 하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 여기서 우리 중 하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꼭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가서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처럼 이 우리가 천사나 사단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창조주로 천사나 사탄이 인간의 창조주로 둔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에 있어서 이 우리 우리 우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천사가 사람을 만들고 사단이 사람을 만들고 결코 이만희 교주의 주장처럼 이 우리 안에 천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 창세기 11장 7절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소속된 영적인 존재, 영적 피조물, 천사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천지는 지구와 우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시니라. 아직 아무것도 없는 물로 덮인 땅, 흙이 물로 덮인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닌 복수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5장 7절에서 8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셋, 셋이면서 하나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내용에 보면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천천만만이라는 아주 많은 천사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창조하시는데 이 천사들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인간은, 인간은 자녀들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에 갑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천사가 사람을 만들고 천사의 모양대로 천사의 형상을 따라 사단의 형상을 따라 사단의 모양대로 사단이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처럼 이 우리의 타락한 천사나 사단, 천사를 대입시켜 보면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종교 사기를 치고 여러분들을 속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왜이 성경구절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반복해서 읽어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천사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와 인간은 다른 존재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태복음 22장 30절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천사는 장가나 시집을 갈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숭배 사상이라고 합니다. 천사숭배 사상이라고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다. 영이 육을 들어쓴다 영이 육을 지배한다 그래서 천사가 인간을 지배한다 천사가 인간의 육체를 들어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성경을 확인해 보면 모든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상속 성도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인간이 천사를 섬기거나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과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것. 우리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이만희 교주의 게시가 성경을 확인해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틀리다는 겁니다. 종교 사기라는 겁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만 신천지의 구원자는 약속의 목자 이긴 자 내 사자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의 구원자입니다. 신천지와 기독교와 가장 다른 성경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기록되어 있지만 신천지는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그 양자가 되었지만 그 양자가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창조주의 아들, 신의 아들,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양자론이라는 이단사상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잠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을 넘어 사이비 종교가 확실합니다. 기독교 예수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단 사이비 교주들 적그리스도가 주장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신천지의 예수님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예수님을 양자론이라고 합니다. 양자론. 인간 예수가 인간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출생한 이후에 성령이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 예수가 천사와 함께 함으로 성령이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인정되었다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이고 이것을 양자론이라고 합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과 실존, 예수님의 존재 시점 자체가 신천지의 주장과 성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만희 교주의 계시는 가짜입니다. 종교사기입니다. 신천지는 마리아에게서 출생, 시점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이 실존하는 걸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예수님은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상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출발, 존재 시점이, 출발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출발, 존재 시점이 동일하고 출발이 같다는 것, 우리 성교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사역에도 동참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세상과 우주를, 성령 하나님도 창조사역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성경 근거 구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신천지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출생한 시점부터 존재한다고 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창세 전에 존재하셔서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사역에 동참하셨고 구약시대에도 존재하시고 활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었고 다윗이, 다윗이 주 오른편의 주 시편 110편 1절과 5절에 보시면 주 우편의 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예수님은 피조물 인간 예수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지구와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고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시고 초림 때 신약 시대에도 활동하신 성 삼위일체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앞에 보시면 이, 이 화면에 보시면 영원전부터 계셨고 창조사역에도 동참하셨고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다는 것그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이라는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신천지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봅니다 그래서 피조물 인간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양자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신의 아들은 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적 반증 이만희 교주는 우리 중 하나가 타락한 천사 악령 사단이라고 천사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우리 중 하나는 성자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하셨고 창세기 1장 1절의 엘로힘 성구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것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것 그리고 창세기 11장 7절에 우리 역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시는 창조사역에도 동참하셨고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하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 하나는 천사가 될수 없습니다. 사단의 계략이고 천사를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천사 타락한 천사 사단을 창조주로 둔갑시키려는 사단의 계략 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와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히브리서 1장 14절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는 시집도 장가도 갈수 없는 인간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시집가고 장가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지만 천사들은 그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천천만만의 숫자로 만들어진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영은 단독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은 육을 지배한다. 인간의 육체를 들었쓴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혼자 한 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결코 인간의 육체를 들어서 노와 홍수를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인간에게 나타날 때 천사가 혼자 옵니다. 인간의 육체를 들어서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천사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납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이지만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천사들은 눈에 보였다는 눈에 보인 존재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만희 교주가 성도와 천국 13쪽 이만희 교주가 성도와 천국이라고 하는 자신이 출판한 책에 맹도와 맹신이라는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말 누가 맹도이고 누가 맹신인지 이만희 교주가 써놓은 내용을 신천지인들은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은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신, 맹도 누가 맹신이고 맹도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이만희 교주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는 이 개시는 종교 사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개시가 무엇인지 성령의 조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만 있다면 이만희 교주의 그 개시를 받았다는 게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이만희 교주가 개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 내용이 왜 종교 사기인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가 받았다고 하는 개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요한 계시록의 실상이 왜 이만희 교주의 계시가될수 없는지 여러분들이 계시의 정확한 의미와 성령의 조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만희 교주가 계시를 받았다는 이 주장이 종교사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만희 교주를 가르키는 성경 근거구절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성경에 이만희 교주를 가리키는 성경 근거 구절이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고 라 생각한다면 댓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우리 중 하나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우리 중 하나를 우리 중 하나를 이만희 교주는 타락한 영적 천사, 타락한 천사, 사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다시 성경을 확인해 보시고 천지창조에 기록된 이만희 교주의 주장과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누가 여러분들을 속였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종교사기를 쳤는지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